저 사람도 지금 내기 심한가봐요 나랑 서로 안맞는것같아 이거는 어? 아니 그 무기는 이자식 어. 이거 팔란니니 이게 도대체 니 지금 기겁 하시는 거죠 <웃음> 근데 저 진짜 회차 되게 느리게 하지 않나요 나 되게 엄청 느리게 하고 있는데 회차 하나 하다 마다 여러분들과의 그 시간을 쌓고 있는 것뿐인데 제 입장에서 진짜 진짜 엄청 느리게 느리게 회차를 돌아도 두시간이에요 <웃음> 내가 각 잡고 하면 얼마나 빠르겠어 아 oh,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모르신 분들이 좀 있구나 여기서 공격하면 용의 이제 용 이쪽을 또 공격을 합니다 아무튼 미션 감사합니다 잘 보니까 왜 루드비가 월간검에 취한지 알겠지 오. 어 이런 느낌이었을까? 루드비가? 이런 느낌이었을까요? 어. 이거는 데미지를 주는 거라기보다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 리얼 아파 보인다 얘는 더큰거더큰거아 <웃음> 이건 이건 좀 <웃음> 이걸 이걸 이렇게 해. 어 잠깐만 아 죽을 것 같은데 아안 돼. 안 돼요. 펠레를 여기서 죽나? 어, 이거 여유 부렸다가 죽을 뻔했네. 이거. 잠깐만. 강력한 팔 잠깐 미션이 두개 들어왔는데 강력한 팔란의 소노설로 불선의 잡기랑 바위 내품 기록 감시자 잡기거든요.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면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지? <웃음> 둘다 가져가야 되나? 근데 끝에는 잡기잖아. 잡기를 충족하려면 은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럼 결과는 무엇이냐? 돈이 더 많은 쪽으로. <웃음> 아, 1패, 2패가 있지. 와, 여러분들 천재네요. 아니, 천재인데 진짜. 나 보스의 페이지 개념이 왜 있는지 알겠어, 이제. 이걸 하기 위함이 아닐까? 갑자기 개모 갑자기 깨달음. 이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? NPC 앞에 흡정해 주기? 눈 앞에 있다고요? 뭔 소리야? 뭔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너희들의 계략에 계략에 넘어갈 것 같아? 설마 NPC 코스프레하고 흡정을 당하려고? 도대체 어. 왜 그래? 이게 어디든 암약 단체가 있다니까. <웃음> 어? 이것들이 진짜 어? 에헤이. <웃음> <웃음> 마법의 리치, 정신이 들어? 오이 오이, 아직, 아직 최종병기에 하나만 꺼냈다고 마녀의 흑발을 들, 들음으로써 완성이 되는데, 사실 와, 렉.. 아, 이게 저 사람도 지금 렉이 심한가봐요, 나랑 야, 서로 안 맞는 것 같아, 이거는 <웃음> 아니, 그 무기는 <웃음> 이 자식 <웃음> 암약돼 있다니까 진짜 아무튼 암약돼 있음 <웃음> 너이 자식 돌아버리겠네, 진짜 <웃음> 이런, 이런, 이런 저런 자기 욕심에 못 이겨서 가버렸구먼. 아 진짜 아 어질어질하네 투구를 좀 써라 제발 투구를 써라 차라리 코스프레를 하든가 천하제일 망자 얼굴 코스프레 대회 열면은 진짜 별의별 해계한 코스프레 나올걸요?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거 나 열까 그러면은? 천하제일 망자 얼굴 커스텀 마이징 대회 근데 일단은 그 대회를 열면요 저눈 수술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아아 내눈눈 <웃음> 수술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어 근데 내 캐릭터 이렇게 보니까 가능할 수도 아 미안합니다. Don't touch me there. <웃음> Yo, what the? 아니 왜? 아니 왜? 왜 그러는데? 나는 가능까지만 말했어요. 그 이후에 내가 뭐 따로 별말안 했잖아. <웃음> 아래? 와타시? <웃음> 아래? 이게 이게 나?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질 가능할 수. <웃음> 이것이 감시자? 이 <웃음> 도시 <웃음> 감시자또한놈 잡았다 <웃음> 아 뭐야 소환하려고 했는데 또, 또 들어왔네 또친해졌네 그다이에 왜 이렇게 회전율이 좋아 이 방을 이렇게 회전율이 좋은거야 소환하려고 싸인 만지려고 했는데 이미 소환, 소환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네 야, 맛집인가? 여기! <웃음> 아니 뭐 기분은 좋네요 맛집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 골목식당에 뭔가 숨겨져 있는 맛집 같은 그런 내가 바라던 게 이런 거였어 망자들끼리만 아는 그런 맛집? 게임이 친절하고 스트리머가 맛, 맛, 맛이 마이크! 아니, <웃음> 세키로. 아, 지나가. 아, 씨 <웃음> 늦었다. 아. <웃음>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<웃음> 야, 이거를 어, 아, 이거 어쩌다가 둘리서만이네 어둠. <웃음> 아, 그냥 돌아왔어. 아니, 왜? 아니,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. 썸네일 좀 뽑을까? 슬슬. 여기 문 앞에 있어 봐요.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? 이중 이중의 백명을 찾으시오 <웃음> 저거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 100명인 척하네, 저거. <웃음> 아, 이거 또 모이네, 이거. 설마 이거 대변경단 아니지? 너, 그럼 내너 보내버릴 거야. 말이 너무 많군. <웃음> 절줄 몰라한다. 미안하고 <웃음> 이거 팔란이니 이게 도대체 안 봐도 비디오 어 뭔지 압니다 뭘 떨구는지 알아 이제 아 빨리 가 저기로, 저기로 앞에 사라지십시오 시야에 내가 이걸 찍지 그래요아더 멀리 가있더더 멀리 가있더더더더더더 뒤로 더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더 뒤로 가 빨리 아 뒤로 가 뒤로 <웃음> 더 뒤로 가아 왜요 빨리 내려와요 <웃음> <웃음> 한명더 있지 않아요? 아 어... <웃음> 아니 이건... <웃음> 야, 근데 한 명도 안 죽었네. <웃음> 대단하다, 진짜. <웃음> 에? 아니 왜 저기로 뛰어내려. 엘든링 갑자기 3월로 연기되는 거 아니야? 아! 음... 아이거 자네 뭘 하고 있는 거야? 오늘 망자 파티 올라가나요? 오늘? 오늘 했는데 오늘 올, 올리라고? <웃음>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이거 그거잖아 아니 형 건강이 먼저긴 하지만은 영상이 우선인거 알지? 이거랑